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2강입니다 자 그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갖고 계신 노트 일단 덮어주시고 장코치 드리는 질문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는데 자, 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끝까지 그냥 긴장 상태를 절대 풀, 푸시면 안 돼요 어. 마무리 짓는 시간까지 그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서 따라와 주셔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의문문에서 대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평서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 상당 부분 배웠고. 실질적으로 의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 그죠? 어, 어, 의문문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인 스피킹이 가능해진다는 것 여러분 꼭 주의해 주십시오. 자 해석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석. 자, Are you a student? 자, 당신은 학생입니까? 그렇죠? Is he a company man? 자, 그는 회사원입니까? Is she a career woman? 자, 그녀는 직업 여성입니까? 그렇죠? 어. Are they Chinese? 그들은 중국인입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 영작 한번 해봅시다. 영작. 자, 그것은 mp3 플레이어입니까? mp3 플레이어입니까? 영작. 자, is it? 어 uh, mp3 플레이어 그렇죠? 네. 자 이것은 당신의 차입니까? 이거 당신 차입니까? 영작. 자 is this your car? 그죠? is this your car? 자 저건 당신 차입니까? 영작. is that your car? 그죠? is that your car? <웃음> 자또 영작해 보십시오. 자 그것은 쉽나요? 자, 그것은 쉽습니까? 자 is, it? 자, is it easy? 자, is it easy? 그것은 중요합니까? is it important? 그죠? is it important?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까? 이러면, 자, 형용사 구가 되겠죠. 그죠? is it very important? 자, is it very important? 자,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Is it a very important thing? 자 그것이 뭐예요? Thing이에요. Thing 그죠? 어. Is it a very important thing?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네. 그것은 비쌉니까? 비싼가요? 자, 비싸요? 자, is it 뭐죠? Expensive 그죠? 네. 자 해석해 보세요. 자 Is it far from here? Is it far from here? 자, 여기서는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색물 주어가 사용됐어요 그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해요? 그곳은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곳. 실질적으로 그곳이 아닌데, 거리를 나타내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곳은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Is it cold outside? Is it cold outside? 자, 밖은 춥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죠? Is it hot in London? Is it hot in London? 자, 해석 런던은 덥나요? 자, 런던은 덥습니까? 자, 이럴 때 자, Is it close from your house? Is it close from your house? 해석 자, 이것도 내가 거리를 나타내죠 그죠? 어, 무생물주에 있었는데 그것은 당신의 집에서 가깝습니까? 그죠? 가깝습니까? 자, is it Monday today? is it Monday today? 해석. 오늘은 일요일인가요? 자, 그죠? 날짜를 나타내니까 또 무생물 주어를 썼습니다. 그죠? 자, 해석해보세요. 자, are you from Thailand? are you from Thailand? 자, 당신은 태국에서 왔나요? 자, 이런 뜻이죠. 그죠? is he from china 자 is he from china 자 그는 중국에서 왔나요? 뭐 중국 사람인가요?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죠? 어. are you at home now? 자 are you at home now? 해석자너 지금 집에 있니? 자너 지금 집에 있니?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형식 문장들이에요. 식 문장들. 자또 해석해 봅시다. 자 are you watching tv now? 자 진행형이죠. 진행형. 너 지금 TV 보고 있니? 자 이런 뜻이야. 그죠? 영작 해 보십시오. 영작. 당신 뭔가를 찾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진행형이에요. 당신 뭔가를 찾고 있나요? 자,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그죠?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자, 그는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나요? 자, 이것도 진행형이에요.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Is he still reading the book? is he still reading the book? 그죠? 자, 영작해 봅시다. 영작. 자, 수동태 문장입니다. 수동태 문장. 당신은 서울에서 태어났나요? 당신은 서울에서 태어났나요? 과거죠. 그죠? Were you born in Seoul? 자, were you born in Seoul? 자, 원래 bear, bear가 나타난 능동사라고 그랬죠. 그죠? 어. 자, 당신 놀랐었나요? 자, 당신 놀랐었나요? 자, 과거로 해봅시다. 과거로. 과거면 were you surprised? 그죠? were you surprised? 자, 끝을 올려준다. 그죠? 자, 당신은 그 소식에 놀랐었나요? 이러면. 자, 이거는 복합동사 구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복합동사 구수동태. Were you surprised at the news? 자, 이렇게 올려줍니다. Were you surprised at the news? 자, 자 그리고 우리 동사 구가 사용되는 그 비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어. 자, 당신은 내년에 졸업할 예정입니까? 뭐, 할 예정이다가 뭐죠? Be going to 동사죠. 그죠? 당신은 내년에 졸업할 예정입니까? 이러면. Are you going to graduate? next year. 자, are you going to graduate next year?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어, 자, 여기까지 우리 의문문 했고, 그죠? 어, 그, 우리가 10번, 대제목 10번에 이투 강조형법 했습니다. 그죠? 이투 강조형법. 자, 대충 아시죠? 그죠? 주어가 너무 길 경우, 대두형일 경우, 주어를 뒤로 보내주고, 가주어 있을 붙여준다. 가주어 있은 해석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투강장법은 해석용법이 중요합니다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 자, 것 이게 중요합니다 또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It is important to exercise regularly 자, It is important to exercise regularly 해석 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자, 중요합니다. 자, 해석했습니까? 자, it is not easy to learn english. It is not easy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그죠?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자, 영작해 봅시다. 영작.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 이투 강조용법으로 영작해 보세요. 자,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it. 자,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it. 그죠? 사실, to explain it을 주어로 잡, 저 앞으로 보내도 돼요. 그죠? to explain it is very difficult.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강조용법을 쓰려고 하면 주어를 뒤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우리말 할 테니까 영어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구조 보입니까? 구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if-to 강조용법이나 if-that 강조용법을 써야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요? It is important 자, for us to do our best. 이러든가. It is important that we do our best. 이렇게 하든가. 그렇죠? 어. 또 해석해 보세요. 자, it is silly for him to miss the chance. It is silly for him to miss the chance. 해석. 자 그가 자 주어가 여기 진짜 주어의 주어 부분이 힘이에요. 그가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그죠? 어, 자 주어 안에도 진짜 주어가 있어요. 그죠? 어, 중요한 부분이 절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어 안에 진짜 주어를 먼저 찾아서 먼저 해석하는 게그 중요한 겁니다. 어. 자또 해석해 보세요. It is necessary that you have to learn Japanese. It is necessary that you have to learn Japanese. 해석. 당신이, 일어, 일본어를, 배워야 것은, 것은 당신이 일본어를,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당신이 일본어를, 일본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해석해보세요. It is no wonder for him to pass the test. It is no wonder for him to pass the test. 자, 진짜 주어에, 진짜, 진 주어가 him이죠, him. 그가 그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wonder. 하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또 해석해보세요. 자, 이 t h a t 강조 구문에서 변형된 형태. 그 that 자리에 의문사 접속사나 여섯 가지나 w e a t h e r 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 해석해 보세요. It is important when you will arrive here. 자, it is important when you will arrive here. 자, 당신이 여기에 언제 도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 그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죠? 영작 한번 해봅시다. 영작. weather를 사용하겠습니다. 당신이 갈 건지 안갈 건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영작 해보세요. 자, It is not important w h e t h e r You will go or not. 오케이 okay? 자, 해석됐죠? 그죠? 에. 자, 이번에 저, 저이 to 강조용법에서 to 부정사 뒤에,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이끄는 종, 종속절, 종 접속사. 그죠? 그 명사절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해석 한번 해봅시다. 해석. 자,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that people need to learn english grammar 자, 뭐부터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죠? 주어에서 또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게 뭐겠어요? people, people. 그죠? 자,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that people need to learn english grammar 자, 사람들이 영어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죠? 설명하기란 혹은 설명하는 것은 지도 명사음이죠 겉 미음 겉 기라고 하고 이번엔는 대시 아니고 대자리에 의문사 접속사 한번 집어넣어봅시다 자,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why people need to learn English grammar. 자, 해석. 사람들이, 그죠? people부터 해석해야 되죠. 그죠? 사람들이 왜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 의역은 마음대로 해석해도 돼요. 의욕은 마음대로 해석해도 돼요. 직역은 사람들이 영어문법을 왜 배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 이렇게 직역도 되고 의욕도 돼요.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what he wants to do. What he wants to do.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그, 희죠. 그죠?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죠? 어,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실 기, 것, 그 지도, 지자도 명사 의미에 속해요. 자 의역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우리말에서 명사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라고, 다고 뿐만 아니라요. 뭐, 도록도 될 수도 있고, 지, 뭐, 이런 것도 되고,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의욕을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를 외우고 접근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잖아요. 그죠? 미음 걷기, 라고, 다고. 자, 거기서 지나 뭐, 하여튼, 도록, 뭐, 이런 것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우리 주어 만들기 했는데, 자, 주어 만들기. 자, 여기서 주어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 에. 자, 우리 부모님은 선생님입니다. 자, 주어가 뭐죠? 영어를 해보세요. My parents. 그죠? 에. 그의 목표는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가 뭐죠? 자, his goal. 그죠? 나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은 프랑스 말을 잘합니다. 주어가 뭐죠? One of my friends. 그죠? 나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주격조사. 자, 나의 목표들 중에 하나는 영어를 잘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뭐죠? 자, One of my goals. 그죠? 나의 목표들 중에 하나는 One of my goals. 자, 많은 책을 읽는 것은 당신에게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습니다. 주어가 뭐죠? 자, reading many books. 그죠? 등산은 나의 취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어가 뭐죠? 등산은. Climbing mountains. 그죠? 네. 자, 내가 좋아하는 장소는 제주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주어가 뭐죠? My favorite place.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입니다. 자, 주어가 뭐죠? My favorite subject. 그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해산물입니다. 주어. My most favorite food. 자, 이게 주어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입니다. 주어가 뭐죠? My most favorite subject. 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족입니다. 자 주어가 뭘죠 길죠. 그죠?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주어입니다. 그죠?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y life 이까 그러니까 주어입니다. 그죠? 중국에서 가볼만한 제일 좋은 곳은 만리장성입니다. 주어가 뭐죠? 네, 중국에서 가볼만한 제일 좋은 곳. 투부정사 형용사 대용법. 가볼만한 뭐뭐 할만한 뭐뭐 할. 그죠? The best place to go in China. 그죠? The best place. to go in china가 주어입니다. 자, 그들 중에 한 명은 나와 친해요. 자, 주어가 뭐죠? 자, 그들 중에 한 명. 그죠? one of them. 그들 중에 두 명은 영어를 못 합니다. 자, 그들 중에 두 명. two of them. 그죠? 그들 중에 몇 명은 사업에 재능이 있어요. 그들 중에 몇명 some of them 그렇죠? 그들 모두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들 모두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주어 all of them. 그렇죠? 그들 대부분은 그들 대부분은 그의 연설에 감동받았습니다. 주어 most of them. 그렇죠? 그들 둘다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직면에 있습니다. 그들 둘 다, both of them, both of them.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수, 많은 분들, 그죠? Many of them, 그죠? Many people, people이 생각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Many of them이 주어입니다. 그죠? Many of them are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자, 여기까지가 우리 주어 만들기 연습할 때. 아, 여러분들, 자, 주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주어를 너무 I나 you나 he나 she나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죠? 어, 주어에는 우리 뭐 it도 있고, 그죠? this, that,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또 실질적으로 관계 대명사 what, what이 있거든요. 그죠? What I wanna say is... 뭐 이럴 때 이것도 주어로 쓰인다고 랬어요 어, 기억하시죠? 그죠 어. 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집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주어가 What I want가 주어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영화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What I want to do. 이게 주어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것은. 축격조사로 예, 끝났잖아요. 그죠? 예. 자, 누구누구가 뭐뭐 뭐 하는 것이라면 관계대명사 what을 쓴다고 했습니다. 예. 자, 관계대명사는 사실 그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우리 나중에 배울 게 돼요. 맨 마지막에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what을 그냥 여러분 맛보기로 저 관계대명사를 미리 한번 주어 만들기에 집어 넣어 본 경우입니다. 아, 주어를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고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be 동사 아, 그 동사구 동사구에서 그 be going to 동사, be supposed to 동사, be scheduled to 동사, be trying to 동사 해갖고 소동사 구 다음에 배웠던 동사 구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자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Are you going to graduate next year? 자, 이거 했죠, 그죠? 자,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뭐예요? Be supposed to 동사죠, 그죠? 예. 그 나는 뭐 만나기로 나는 누군가를 만나기로 되어 있다 이러면. I am supposed to meet someone 이건데 자, 당신은 오늘 오후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의문문을 물으면 a R U로 들어가죠 I am이 아니고 그렇죠? 자, 음. someone This afternoon. 자, 요겁니다. 그죠? 자, meet 가이가 사실 다 서술해요. be supposed to meet. 그요 당신은 오늘 오후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되어 있나요? 할 때도 비동사가 사용된 의무문이에요. 그죠? 요 부사구요. 시간 부사. 자, 오늘 오후에. 오늘 아침에 이러면 어떻게 해요? this morning 이래요 그죠? 예. 뭐 내일 아침에 할 때는 tomorrow morning 이렇게 합니다. 그죠? 어. 자, 오늘 아침에가 뭐라고요? this morning 뭐 당연히 오늘 저녁에 하면 this evening 이랍니다. 예. 저녁에 오늘 밤에 하면 tonight, 시죠, tonight. 네. 어. 자, 더 봅시다. 뭐뭐 뭐 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다가 뭡니까? 스케줄이 잡혀있다. be scheduled to 동사라고 했어요. 여기서 to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to 부정사의 to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다음 달에 토익 시험을 치기로 일정이 잡혀있나요? 자 이렇게 하면. 자, 그는 그러니까 e s 를 써야 되죠. 그죠? easy he, easy he scheduled to 시험치다는 take a test잖아요. 그죠? 어, take. Take a t o i c test. 다음달에 하면 next month. 내년에 하면 뭐겠어요? Next year예, 그죠? 내년은 next year예. 자, 그는 자, 그는 다음달에 시간 부사 토익시험을 치기로 일정이 잡혀 있나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는 다음 달에 토익시험을 치기로 일정이 잡혀 있나요? 자, 해석. 자, 적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어, 해석 쉽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 달에 토익시험을 치기로 일정이 잡혀 있나요? 자, be trying to 동사. 자, 뭐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것도 사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자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류 플러스 전체 사에는 진형용도 들어가 있고 수동태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 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는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자이렇게했습니다 자, is he be trying to니까, 자 is he trying to 자 극복하다 이겨내다가 뭐랬죠? overcome 자 극복하다 이겨내다 그죠? 어, 그 문제는 자 뭐, 더 프로블럼 해도 되고, 댓 프로블럼 해도 됩니다. 그죠? 자, 물음표요. 의문문이니까. 자, 그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가요? 노력하고 있나요? 이렇게 해서 합니다. 진행형 해석 방법은 뭐라고요? 뭐, 뭐, 하고 있다.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냥 일반 동사는 그냥 하다예요. 하다. 자,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예. 진행형과 일반 동사는 해석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예. 진행형이라는 거는 비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 플러스 ing예요. 일반 동사 플러스 ing가 현재 분사라 그러네요. 그죠? 아, 기억하시죠? 자, 우리 네 가지 배웠습니다. 네 가지 묶어주십시오. 자, are you going to graduate next year부터? Is he trying to overcome that problem? 자, 여기까지. 여기에 동사 9가 사용된, 그죠? 자, 동사 구에서 나온 자, 비동사가 사용된 의문문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걸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익혀두시면 그 여러분 두뇌 속에 어떤 그 정확한 위치를 만들게 될 거예요. 장소, 공간, 저장 공간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 또 우리 비동사가 사용되는 의문문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 it to 강조형법이군 It is important. 뭐, it is not easy to learn English. 이럴 때, 그때 easy가 사용됐잖아요, 그죠? 그, s 선 가짜 주어지만은, 그죠? 어, 그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이러면, it is difficult to learn English잖아요, 그죠? 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면, it is easy to learn English인데, 맞죠? 근데 비동사가 사용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문을 만들어지면,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나요? 이렇게 해봅시다. 자, is it easy? 자, 이렇게 되죠. is it easy to learn English?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is it easy to learn English? 자, it to 강조용법입니다, 그죠? It to 이 o 강조형법입니다. 그죠? 이2 강조형법. 주어가 뭐예요? 이게 진짜 주예요. 이게 전체가. 영어를 배우는 것 명사구가 되죠, 그죠? 명사구가 되고 이게 진짜 주어예요. 자, 명사구가 뭡니까? 해석이 명사로 끝나면 명사구다, 그죠? 주어 스스로 개념이 없고 영어를 배우는 것, 자, 것으로 끝나면 명사 음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에? 자, 또 하나 더 봅시다.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한가요? 자,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 이럴 때, 우리, It is important to read many books.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의무문을 만들면, Is it important to read many books? 자, 복수니까 books 이렇게 돼 이제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Is it important to read many books? 자, 이거 똑같이 it to 강조용법이 사용됐어요. 그죠? 어. 자 이게 진짜 주어죠? 아 어, 이게 진짜 주어요. 자 t 승 가주어고. 자요두 가지 묶어 주십시오. 자요두 가지 묶어주세요. 그 옆에다가 it to 강조형법이라고 적어줍시다. it to 강조형법, 오케이. Okay? 자 it to 강조형법. 자 그러면 it to 강조형법 이 있으면 당연히 it for to 강조형법, it that 강조형법도 있겠죠. 그죠? 에.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왜 이러면 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끝이 있어요. 그죠? 에.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그냥 녹음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예. 너무너무 쉽다 하면 좀거짓말겠지만 그냥 반복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우리가, 자, 이번에 if for t o 를 해봅시다. 그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나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나요? 자, 어렵나요? 어렵나요? 할까요? 자, 쉽나라 합시다. 그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자, we, we죠. if for t o 를 쓰면, 목적격 주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we가 아니고 us를 써야 돼요. 그 비동사 바뀌니까 is it easy?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나요? 자, for us to learn English, 그렇죠? Is it easy for us to learn English? 한번 읽어보세요. 자 Is it easy for us to learn English? 그렇죠, 올려줘야 된다 그렇죠 자 의문문은 자의문문은 끝에 올려줍니다. Is it easy for us to learn English? 자, 내가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까? 자, 내가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까? Is it important? 자, for 내가가 뭐예요? I죠. 목적기가 와야 되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목적격이 옵니다. 그죠? 목적지요. For me to read many books. 물음표. 그죠? 자, is it important for me to read many books? 자, 여러분들, 이런 구조, 여러분들, 눈에 익숙합니까? 이 for to 강조구문이 비동사 주어 뒤집어져서 의무문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가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죠? 아, 이걸 봤는데 아직도, 아, 저런 문장 은 굉장히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어, 아직 기본기가 아직 조금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어. 아, 이런 문장 보니까, 아,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아, 이거 본 적이 있다. 자, 이 정도 돼야 돼요. 본 적이 있다. 자, 이두 가지 또 묶어주십시오. 요거 두 가지 묶어주고 어떻게 써야 되죠? 자, it for t o 강조형법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It for t o 강조형법, 오케이. 자, 이런 경우도 비동사가 사용되는 의문문이다. 자, 그러면 이때 강조형법도 한번 써봅시다, 그죠?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나요? 자, 그대로 갑시다. 예. 자, 이제 it, it a s that we. 자, 이번에 us를 쓸 필요가 없죠, 주격죠. We learn English.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자, 강조형법 은 무조건 뭐 뭐?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것, 것, 그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한가요? 자, is it important that I read many books? 내가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한가요? 자,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네. many 대신에 사실 뭐 a lot of나 뭐 이런 거쓸 수도 있어요 만 원을 나타내는 거는 그 영어의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뭐, 뭐 a great deal of나, a number of나, 그죠만 원을 나타내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에. 자 이것도 똑같이 자, 주어가 뭔가 하면 이게 전체가 주어예요 내가 많은 책을 읽는 것, 이게 주어예요, 그죠 자, 주어 잘 봐야 돼요. 영어에서 리딩을 하실 때나 스피킹을 하실 때 주어를 놓쳐버리면 아, 그걸로 끝이에요. 리스닝도 안 되고 스피킹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어 서스로 특히 주어를 놓쳐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죠? 주어가 뭔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주어예요. 그죠? 아, 주어를 꼭 염두에 두시고 봅시다. 자, 이것도 묶어야 되죠? 이 아, 묶어서 제목을 어떻게 다녀오면 자, it, that, 강조형법 이렇게 달아야 되겠죠. 그죠? 자, it, that, 강조형법 오케이? 자 이렇게 꼭 달아주십시오. 자, 다음은 어떤 거 해볼까요? 자, 우리 it, to, 강조형법 해갖고 뒤에 목적어의 명사 절이 오는 경우 가 있다 그랬죠 그죠? 아, 뭐 대절이 올 수도 있고 의문사 접속사 절이 올 수도 있고 뭐 웨더가 올 수도 있어요 에? 그죠? 아, 고, 그것도 한번 봅시다. 이투강조형법에자투 부정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에 그 절이 온다 그죠? 아, 명사절. 자,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배우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자. 어렵죠, 그냥. 자,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 구조가 보입니까? 자, 주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퍼리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이랬습니다. 우리 앞에 배웠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Is it difficult to explain that people need to learn English grammar? 자, 이겁니다. <웃음>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주어가 어떻게? 주어 놓침끝장이라 그랬지 그죠? 자 주어는 이거 전체 다가 주어예요. 전체 다.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가 서스러워요. 전체 문장 사실 1형식아2형식2형식아형식을 이영식. 봐도 되고 1형식을 봐도 돼요. 그냥. 어렵다니까 그냥 동사 취급해버려도 돼요. 사실은 비동사가 보호인데, 이 형식, 이 형식 문장은 사실은 1 형식으로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이 형식인데, 실제적으로는 1 형식과 별로 차이가 없이 사용됩니다. 이 형식은. 그죠? 어. 이거 전체가 다 주어예요. 이 주어 안에 또요 작은, 요 작은 문장, 이 종속절이니까, 작은 문장에 주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석을 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오케이, 자 해석 적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that 대신에 why도 쓸수 있죠, 그죠? 어.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 자,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어. 왜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대로 쓰읍시다 아, 어렵습니까? 그죠? Is it difficult? To explain why people 자 여기서도 주어가 어니까 주어 놓치면 끝입니다 자, To explain why people need to learn English grammar 이게 주어입니다 자, 이게 전체 주어예요. 자, 주어 안에 또 주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란 어렵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왜 배울 필요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나요? 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어, 해석 되겠죠? 어. 자, 요거 두 가지 또 묶어봅시다. 어, 그, 우리 that 하고 사용된 거, why 가 사용된 거. 그죠? 어, 이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라 그랬어요. 어, 요거는 어떻게, 이투 강조용법. 자, 이투 강조용법 플러스 명사절이야. 그죠? 명사절인데 이게 그투 다음에 오는 동사의 목적절이 된거예요 그죠? 자, 이투 강조용법의 플러스 명사절, 대절, 와이절.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자, 제목이 요거 돼요. 이투 강조용법 플러스 명사절, 목적절. 자, 이거 뭐, 외워야 된다기 보다는, 아,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문장이 의무문이 되는 경우가 있구나. 자, 이걸 무슨,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꾸 녹음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저 비동사에 그 사용되는 자 마지막 자 마지막 한 가지 한번 봅시다. 뭐 뭐가 있습니까? 복합동사구 있죠, 그죠? 복합동사구 어 복합동사구 배웠죠, 그죠?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이 플러스 인치사니까 자 들어가 봅시다. 자 그것은 이 경우와는 다른가요? 자 어떤 복합동사가 사용됐죠? be different from 그죠? Be different from 아, 뭐 뭐와는 다르다. 자, 그것은 이 경우와는 자, 주어가 뭡니까? 이제 이, 이 이건 진짜 이거 진짜 주어예요. 예? 이거 진짜 주어예요. 자, 그것은 이 경우와는 다른가요? 자,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얘기하고 있는 사람 나알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것은 이 경우는 와 다릅니까? 네. Is it different from this case? 이게 be different from이 복합 동사 구잖아요. 그렇죠? 그때 be 동사가 사용됐죠. 오케이? 자, 당신은 그와 친한가요 할때 누구누구와 친하다 이러면 복합 동사가 뭐 사용되죠? be close to. 자, 기억합니까? Are you close to him? 자, 당신은 그와 친합니까? Be close to, 그죠? 쉽죠, 그죠? 자, 당신은 당신의 직업에 만족합니까? 이러면 be 복합동사고 뭐 사용됐죠? Be satisfied with, 그죠? 자, Are you satisfied with your job? 자, 당신은 당신의 직업에 만족합니까? 그죠? 에. 당신은 당신 직업에 만족합니까? 자, 그녀는 요리를 잘 하나요? 뭐, 뭐엇 잘하다? 자, 능숙하다 이러면 뭡니까? Be good at 시죠, 이죠 그녀는 하면 자, 이제 she죠, 이제 she가 s h e 다면비 be 동사 is가 오죠그래 she good, 이제 she good at cooking. 'Is she good at cooking?' 이거 동명사예요. 전치사가 왔으니까 요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리하는 것, 그죠? 어. 그는 요리를 잘 합니까? 그는 영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뭐면서 관심있니다 'Be interested in' 써죠 그죠? 그는 영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Is he'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자, 여러면 돼. 이거 동명사예요, 그죠? 어, 동명사 9예요. 자, 해석이 자, 명사적으로 끝났으니까, 동명사적으로 끝났으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자. 그는 영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Is he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자, 끝을 올려줍니다. 전부 다. 자, 요 다섯 가지 묶어줍시오 자, 뭐가 쓰였어요? 복합동사 구에서 비동사가 사용된 사례입니다. 그죠? 자, 요 정도까지,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아, 비동사가 사용되는 의문문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감각적으로 익혀 버려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비동사 사용되는 의문문 끝냈습니다. 자,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의문사가 여기다가 또덧 붙을 수가 있어요. 제 앞에 그죠? 만약에 그는 왜 영어를 배우는 것이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이자 앞에다가 why 이렇게 붙여 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는나왜 영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Why is he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이렇게 됩니다. 의문사가 오면 무조건 맨 앞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 그거 왜고 나중에 배웁시다. 그죠? 나중에 배우고. 자두 번째가 뭡니까? 자 일반 동사가 사용된 의문문이죠. 그죠? 일반 동사가 사용된 의문문. 일반동사가 사용된 의문문이에요. 사용된 문장의 의문문인데 약식을 써봤습니다. 어떻게 설명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때 지난 시간에 네. 자 일반동사는 그 자리에 두고 자 일반동사는 그 자리에 둔다 그랬어요. 어. 자. 조동사 두, 조동사 두를 주어 앞에 보내준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죠? 어, 일반 동사는 그 자리에 두고 조동사 두를 주어 앞에 보내준다. 자, 여러분 노트 펼쳐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죠? 어, 다 적으셨으니까. 자, 이제 두 조동사, 아, 자, 이거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자, 여러분들 제 노트에 보면 그죠? 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일반 동사와 진행형을 꼭 구분하라. 일반 동사는 그냥 하다고 진행형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스피킹을 시켜보면요. 무지막지하게 틀려요. 무지막지하게 틀려요. 그거는 개념 파악이 안돼 있다라는 걸 슬, 설명하거든요. 어, 그 일반적인 사실과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그 한국인들이, 많은 이들이 그 구분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 어쩔 수 없이 제가 왜, 왜 자꾸 장꼬씨가이 부분을 강조하나라고 좀 어,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자, 우리. 자, 일반 동사는 뭐 많이 쓰이죠,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뭐 당신은 그것을 원하세요? 자, 뭐 좋은 거는데 어, 갖고 싶냐 이런, 이런 뜻일 수 있는데, 당신 그것을 원합니까? 이러 뭡니까? 자, do you want 그것이 뭐예요? do you want it? 네.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러면 I want it이에요, 그죠? 자, 일반 동사는 그 자리에 두고 조동사 do를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you want it 당신은 그것을 원한다 해서 do you want it 당신은 그것을 원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일반 동사 사용되는의무예요이매식이에요 3형식이죠. 당신은 그것을 원하다니까. 그죠? 원합니까? 이렇게 3형식. 목적어죠. 그것을 이가에게 얼을 목적격 조사. 자, 당신은 이거 해석이요. 이거 원하다예요. 원하다. 일반 동사죠 그죠? 좋아하다는 뭡니까? 좋아하다. 자, l i k e 예요 like, 그죠? 어. 원하다와 like, 그 좋아하다는 다른 거예요. 또그 의미는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좋아합니까? 이런 거에요. 그것이 마음에 듭니까?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그것을 좋아합니까? 하면, do you, do you like it? 이렇게 합니다. do you like it? 자, 이것도 삼형식이죠. 그죠? 당신은 그것을 좋아합니까? 이런 거예요. Do you like it? Okay. 네. 자, 당신은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합니까? 스키 타다는 스키예요, 스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스키는 그냥 스키도 되고, 스키를 타다도 돼요. 그 스키 타는 것 하면 어떻게 돼요? 동명사가 돼요, 동명사. 그 스키잉. 이렇게 하면 돼요. 당신은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러면, Do you like it? Do you like skiing? 자, 이렇게 합니다. S-K-I-I-N-G 이러면 당신은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동명사 주어가 올 수도 있어요. 대명사 주어잖아요. 그렇죠? It, it. 어, 동명사 주어가 오는 경우에요. 그죠? 어, 동명사 목적어. 어, 대명사 목적어. 그죠? Do you like skiing? 자, 당신은 TV 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러면 자, 나는 TV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라는 뭡니까? I like watching TV 하든가 보는 것, 자, 동사를 것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동명사로 만들어주던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만들어주던가 이두 가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죠? to watch TV 해도 되고 watching TV 해도 돼요. 그러니까 I like watching TV, I like to watch TV 둘다 나는 TV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죠? 자 동명사 to 부정사 여러분들 머리에서 자, 사라지게 하지 마세요. ,이. 자, do you like watching TV? 자, 당신은 TV 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자, 이걸 to watch TV 해도 된다 그랬어요. to watch TV 이렇게 해도 됩니다. Do you like watching TV?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 동사예요. want, like, like, like. 전부 다 일반 동사인데. 자,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자, 당신 TV 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자, 또 일반 동사가 쓰이는 게, 어떤게하 음. 한번 봅시다. 당신은, 자, 이, 일요일에, 당신은 일요일에는 항상 교회에 갑니까? 자, 교회에 갑니까? 이러면, 자, 당신은 일요일엔 항상 교회에 갑니까? 이러면 항상이 뭐예요? 항상 always죠, 그죠? 예. 요 빈도부사란 말이 있어요. 빈도부사. 그러니까 항상, 자주, 때때로, 뭐대개 이럴 때그 빈번하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좀덜 빈번하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빈도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빈도부사는 주어 다음에 잘 온다는 원칙이 있어요. 부사는 부산데 그러니까 문장 가운데 오는 부사예요 그죠? 어, 부사는 위치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실은 뭐꼭 주어 다음에 안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그 주어 다음에 잘 쓴다 이래서 자, 당신은 일요일에 항상 교회에 갑니까? 자, 동사는 뭐예요? 가다잖아, 그죠? go 잖아, 그죠? 어, 그, 조동, 그 조동사 둘을 앞에 보내야 돼요, 그죠? 자, 빈도부사 always 가 왔어요, 그죠? 자, 항상 이란 뜻이에요, 항상. 늘, 이런 뜻인데, 항상 늘. 자, 동사가 뭐죠? go to the church. on. Sundays, on Sundays. On Sundays는 일요일에 시간 부사죠. 그죠? 시간 부사고, 교회에. 사실, go to, 이거 2번 동사예요. 자, 여러분들, go 다음에 어떤 대상이 올 때, 반드시 to를 써야 돼요. 2번 동사 뭔지 알죠? 뒤에 거의 자동적으로 전치사가 따라오는 동사를 2번 동사. 그긴 동사라고 했어요. 왜?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길어졌잖아요. 그죠? 긴 동사라고 했습니다. 네. 당신은 일요일엔 항상 교회에 갑니까? 이렇게 해서 갑니다. 오케이? 자, 자 이번엔 go란 일반 동사가 쓰였어요.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자, 빈도부사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종종, 자주. 당신은 종종 당신 부모님께 전어합니까? 자, 일반 동사 어떻게 쓰였죠? 전어하다죠. 그죠? call, call. 당신은 자주, 자, often 하기도 하고, often 하기도 합니다. 예. 자, 뭐 생각나는 대로 발음하세요. often 해도 되고, often 이래야 됩니다. 예. 자주, 혹은 종종이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주, call your parents. 당신은 자주 당신의 부모님에게 전화합니까? 콜 이거는 1번 동사예요 1번 동사 자 한국 사람들 자꾸 이렇게 스피킹 할때 보면 뭐콜투힘뭐 뭐 이렇게 자꾸 투를 붙이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예. 이게 삼형식인데 그 사실은 뒤에 뭐뭐 뭐 에게 이거, 에게 이거 목적격 조사거든요 그 목적격 조사니까 사실은 전안 붙여도 돼요 목적격 조사가 있다는 거는 3형식이 되면서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우리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안에는 전치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아주 특별한 경우, 3-1형식 경우, 그냥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3-1형식도 그 전치사 플러스 뒤에 목적은 없는 셈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 5형식 안에 들어오면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고, 일본 동사라는 건 뒤에 꼭 전치사가 올것 같은데 안 오는 동사 그 일본 동사라고요, 그죠? 그 여기 뜻이 뭔가 하면 누구 누구에게 전화하다란 뜻이에요. 이에게란 뜻이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전치사를 안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 동사란 짧은 동사라고 해요. 짧은 동사, 그죠? 왜 전치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1번 동사, 2번 동사란 말, 그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그 이거의 중요성을 파악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자주 당신의 부모님에게 전화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전화하다란 일반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죠? 자, 당신은 가끔 택시를 타세요? 자, 택시를 타다 이럴 때는 자, take a taxi 그죠? 예. 뭐, 택시를 이용하다 이러면 뭐 한다고 그랬죠? use a taxi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하철을 타다, take a subway, 지하철을 이용하다, use a subway. 자, 우리 배웠죠? 그죠? 자, 이것도 빈도부사인데, 당신은 do you? 당신은 때때로, 자, 때때로 가끔이라면, sometime G, 저 S 요거 중요합니다. S 빼먹지 마세요. S 빼뿌리면 다른 뜻이 돼요. 언젠가 이런 데가 요 미래의 언젠가 이렇게 돼요. 이거는 때때로 가끔 이렇게 빈도죠. 빈도 부서예요. 얼마나 자주 쓰이느냐. 당신은 가끔 자 택시를 타세요 하면 take a taxi, take a taxi 자 이렇게 이렇게 습니다 Do you sometimes take a taxi? 자, take란 일반 동사가 사용된 의무문이에요. 그죠? 당신은 가끔 택시를 타세요. 자, 당신은 가끔 버스를 타세요 하면 어떻게 되죠? Do you sometimes take a bus? 이렇게 하면 돼요. 당신은 가끔 버스를 이용하세요 하면 do you sometimes use a bus?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빈도부사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요 빈도부사 요네 가지를 다뤄드리는데, 빈도부사가 스피킹할 때나 라이팅할 때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러니까 이거 익혀두시면 좋겠죠. 그죠? 당신은 대게, 뭐 주로, 자, 이게 이럴 때, usually라고 쓰는데, 당신은 대게 일요일엔 집에 있나요? 자, 이렇게 합니 돼. 집에, 자, 일반 동사 어떤 게 있어요? 있다, 있다. 자, 집에 있다는 건 사실 머물다예요. 집에 머물다. stay라는 동사. stay. 들어봤죠. 그죠 Do you, Do you usually. 그죠죠 어. stay at home on Sundays. 당신은 일요일엔, 요 부사구죠. 시간 부사구. 요것도 장소 나타내는 장소 부사구고, 요 유저리 하는거 빈도 부사인데, 어, 보통, 대게. 이런 뜻입니다. 이. 대게. 자, 대게. 어, 영덕 대게 아니죠. 그죠? 아, 대개 자, 보통, 대게. 자, 이렇게 하는데, 뭐 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당신은 보통 일요일엔 집에, 있나요? 자, 이게 의역이고 머무나요가 머무세요. 이게 에, 사실 지역이에요. 집에 있다 이럴 땐 stay at home이라는. 뭐 나하고 같이 있어, 줘 이러면 stay with me하는 그 노래 가사도 있어요, 그냥 팝송에 stay with me 이렇게. 자, 당신은 보통 일요일엔 집에 있나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빈도부사가 사용된 네 가지 경우인데, 자, 이네 가지 한번 묶어 보세요. 이네 가지 그. 네 가지 한번 묶어보고, 옆에 빈도부사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네 가지 묶어보시고, 자, 제가 본을 보여드려야 되죠, 그죠? 빈도부사하고 일반 동사 사용됐는데 사실은 그냥 빈도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 파트별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음. 자, 과,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형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두가 아니고, 디드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과거일 때는 디드를 사용해야 되니까. 자, 당신, 어제, 글을 봤습니까? 자, 어제란 부사가 분명하게 왔죠. 그죠? 그럼 분명히 과거예요. 그죠? 그 과거일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잘 와요. 예? 아, 현재와 과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 상황을 봐도 과거인지 언제인지는 알고 또 과거 부사가 잘 오기 때문에 아 이거 말을 하다 보면 어제 이러면 과거예요 뭐 지난주에 이런 과거죠 그죠 작년에도 과거예요 뭐몇 시간 전에도 과거고 몇초 전에도 과거예요 조금 전에 이래도 과거예요 그죠 나 조금 전에 글를 봤었다 하면 과거 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알겠죠 그죠 당신은 어제 글를 봤습니까 이러면 자, 두가 아니고 디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 Did you 제. 그 사실 제가, 보다의 과거는 뭡니까? C, C가 현재고, 보다의 과거는, so, 그럼요, so. 근데 문제는 이게 조동사라는 거야. 이게 조동사 두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가 어떤 형태가 와요? 무조건 원형동사가 와야 돼, 원형동사가. 과거형을 쓰는 게 아니고, 원래 동사, 그게 표현, C가 원래 동사, 그럼요. 그죠? 예. 그게 뭐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또 시제가 현재라고 해서 S를 붙여서도 안 돼. 무조건 원래 형태의 동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과거면, 그 두의 디드만 이렇게 디드로 써주면 과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디오는 동사는 무조건 현재형, 원형 동사를 써야 돼요. C라고 써야 돼요. 여다 so를 쓰면 안 돼요 과거라고 해서 자, did가 과거를 나타내 버렸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원형동사가 옵니다 예.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원형동사가 옵니다 다 아시죠 예? 아시니까 자, 조동사 뒤에 뭐가 온다고요 <웃음> 원형동사 자, did you see him 자, 어제가 뭐예요 자, yesterday <웃음> 내일은 뭡니까 tomorrow 그죠 자, 당신 어제 글을 보았습니까? 자, 몇 형식이에요? 글을 보다니까 삼형식이죠, 그죠? 삼형식. 자, 이제 오형식 좀감합니까 주어 스스로 목적어. 자, 부사, 시간 부사, 그죠? 네. 자, 당신 자, 그 영화 트랜스포머 봤습니까? 자, 시제가 언제까요 현재가요, 과거가요? 과거죠, 당연히. 네. 상황을 잘 보세요, 그죠? 어, 여러분들. 영화이라면 아무 생각 안하는데도 갑자기 막 입에서 확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시제도 봐야 돼요. 그죠? 자, 당신 그 영화 트랜스포머 봤습니까? 이랬습니다. 그죠? 과거니까 did you 자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조동사니까 see 그 영화는 뭡니까? 자 정관사 the 그 did you see the movie? 자, 이 심표를 딱 지으세요. 자, 영어에서 심표의 역할은 뭔가 앞부분에 있는 걸설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설명하겠다. 그 영화가 뭔가 하면 트랜스포머야. 자, 트랜스포머. 뭐, 변신 로봇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변화되는 것, 그러 트랜스포머, ER은 사람이나 어떤 그 물건을 얘기하는데 당신 그 영화 트랜스포머 봤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생소하죠, 그죠? 자, 생소하니까 익숙하게 돼야죠 당신 그 영화, 트랜스포머 봤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삼형식이죠? 삼형식 사명식 맞죠? 음. 자, 당신 그녀에게 사과했나요? 자, 지금 사과하는 게 아니죠. 과거겠죠, 그죠? Apologize. 자, Apologize to는 2번 동사예요. 2번 동사. 자, 긴 동사라 그러죠. 자, 무조건 to가 따로. Apologize to. 자, Apologize 하고 to 안 쓰면 안 돼요. 자, 당신은 그에게 사과했나요? 자, Apologize를 따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죠? 사전 이용해서 단어만 외운다. 이거 조금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단어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리딩을 통해서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 상관관계를 아는 거야. 야, 아, 이이 동사가 과연 어떻게 문장 속에서 기능을 하는가? 어, 왜이 팔러 자이즈 다음에 투가 왔지라고 리딩을 해야만 그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 사전에서 apologize 해놓으면 사과하다 이 뜻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죠? 어, 물론 갈로해고 to라고 나와 있기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to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죠 did you apologize him? 이러면 틀렸다는 거야 did you apologize to him? 이라고 이렇게. 이 apologize to는 하나를 그냥 동사 취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동사로. 이거 전치사 따로, 동사 따로 전치사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를 스스로 취급하고 이걸 목적을 취급해서 사명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2번 동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당신은 그것을 뭐 당신은 그것을 인정했나요? 자뭐자 뭐. 자, 당신은 당신의 잘못을 인정했나요? 이러면 어떻게? 자 당신은 당신의 잘못을 인정했나요? 이러면 자 인정하다 가뭡니까 Admit 하는 단어 있죠, 그죠? 어. 과거예요, 그죠? 어. Is you? 인정합니까? 이러면 do 로 하고 인정했나요? 이러면 did you 로 해야 돼요 그죠 잘못은 fault죠 그죠 어. did you admit your fault 삼형식이죠 그죠 어. 당신은 당신의 잘못을 인정했나요 이렇게 과거로 들어갑니다 그죠 어. 자 이거 하고 여러분 들그 나중에 스피킹 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한국인들이 네이티브 원어민들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 스피킹하는 과정은 여러분 분명히 들어주십시오 자 이겁니다 먼저 우리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현재로 말할 것인가 과거로 말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말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총지식 단어나 문법적인 내용들을 이용해서 그 문장을, 그, 우리말에 해당되는 영어를 거기다 더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일단, 우리말을 만들고, 영어로 영작하고, 내뱉고, 영어를, 우리말을 만들고, 영작하고, 내뱉고,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사람이에요. 그 컴퓨터에도 보면 뭐, 386 컴퓨터, 486, 586 펜티엄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연산 처리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처음 스피킹 배우는 사람은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근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점점 속도가 올라가요 자,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처음은 당연히 느린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 이런 부분은 포기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스피킹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포기하셔야 돼요 스피킹은요 실질적으로 뛰어들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리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딩도 실질적으로 뛰어들어야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우리 복습 잘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